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캥거루를 하면 호주가 떠오르며 포동포동한 뒤태가 매력적인 펜더곰이라 하면 중국이 떠오르죠.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고 뒤뚱뒤뚱 걷는 펭귄은 남극에 살고 이름부터 이미 북극을 대표하는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불곰은 역시 러시아겠죠? 귀여운 알파카와 날렵한 라마를 함께 보려면 남미의 페루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고유한 국기가 있듯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들도 다양하게 존재하죠.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년동안 장수했던 TV프로그램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야생의 동물들의 와일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자가 그 동물에 대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퀴즈를 내면 출연자들이 문제를 맞히는 포맷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많은 퀴즈를 맞힌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위에 쏙 들어온 주제가와 손범수 아나운서의 착 감기는 진행 그리고 우승한 출연자에게 주어지는 상품인 대형 봉제인형까지 참으로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는 2004년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더 이상 볼수 없는 추억의 프로그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9월쯤, 국내 한 에너지 기업의 PR 캠페인에서 이 프로그램의 주제곡을 개사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니 광고를 통해 잠시나마 추억 소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저도 이 방송을 통해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여러 야생동물들을 안방에서 보면서 나름 치타와 함께 세렌게티 초원을 뛰어보는 상상이나 암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을 숨죽여 지켜보는 상상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도 사렌게티 초원이 대체 어디인지, 동물은 말고, 진짜 야생에 살아있는 암사자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코알라나 팬더, 펭귄이나 북극곰이 사는 서식지는 너무 유명하지만 야생의 치타나 사자, 혹은 얼룩말과 기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하로로무뚱물려서 아프리카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크기가 큰 대륙으로 무려 3037만 제곱킬로미터인데다가 여러 섬까지 포함하면 총 55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워낙 땅이 크다보니 아프리카의 기후도 열대에서 고산기후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사바나 초원과 울창한 열대우림도 있죠. 그만큼 다양한 기후 조건, 다양한 서식 환경에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무리짓거나 혹은 단독으로 서식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야생동물들의 수와 종류, 영역, 분포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사자, 하이에나, 치타 등을 포함한 육식동물은 물론이고 물소나 영양, 코끼리, 낙타, 기린과 같은 초식동물들이 인간이 소유하지 않는 넓은 평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나해강과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콩고강이 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가에는 뱀이나 악어와 같은 수생 생물들도 많죠. 이쯤 되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그냥 아프리카로 뭉뚱그려 말하기엔 한참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국경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들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 혹은 알락 꼬리 여우 원숭이라 불리는 원숭이는 오로지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떠있는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 동물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는 일찍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리되어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곳을 서식지로 하고 있는 고유한 토종 생물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인데요 45cm 정도 되는 아담한 몸통에 비해 흰색과 검은색이 교대로 나타나는 알록 무늬의 60cm가 넘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들은 긴 꼬리를 활용하여 서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여우 원숭이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며 그래서인지 팀이나 영화에서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05년 미국의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에서 줄리앙 13세로 등장했는데요. 매우 엉뚱하면서도 매력 넘치는 캐릭터로 그려져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NHN에서 제작한 모바일 게임 포코팡에서도 몬스터 캐릭터 중 하나인 무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현재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를 외부로의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인원의 한 종류이자 인간에게는 친숙한 동물인 고릴라의 주요 서식지 역시 중앙아프리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킹콩의 주인공인 거대한 크기의 마운틴 고릴라의 주요 서식지는 르완다인데요. 내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의 르완다의 상징인 마운틴 고릴라는 르완다 최고의권 화폐인 5천 프랑에도 등장합니다. 전세계 800여마리만 남아 멸종 직전까지 몰린 마운틴 고릴라는 로완다 북서쪽에 위치한 비롱과 화산지역에 위치한 불권 국립공원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 동물입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우리가 흔히 동물원에서 보는 고릴라보다 훨씬 몸집도 크고 털 색깔도 검은 편이며 해발고도 2500m 정도의 높은 산악지대에서만 서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등의 하얀 틀이나 실버백이라고도 불리는 우두머리 수컷을 중심으로 10에서 20마리 정도가 가족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큰 덩치에 비해 온순한 마운틴 고릴라는 초식동물로 단백질 보충을 위해 흰 개미나 작은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오직 르완다에서만볼수 있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마운틴 고릴라를 직접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르완다를 찾고 있습니다. 루완다에서 고릴라 트레킹을 하면 관광객들은 그룹별로 약 1시간 동안 6 5 m 떨어진 거리에서 야생 고릴라 가족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루완다 정부는 마운틴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인원을 하루 56명으로 제한하고 각 개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단골로 등장한 동물이 바로 얼룩말이죠. 검고 흰 얼룩무늬가 매력적인 말에 사춘 벌되는 얼룩말은 자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얼룩말들은 말이나 당나귀와 달리 성질이 매우 사나운 편이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사육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단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사바나 지역이 넓게 퍼져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얼룩말은 보츠와나의 국가동물입니다.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삼각주에서 초백 국립공원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매년 두 차례 수천, 수만 마리에 이르는 거대한 얼룩말무리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경로에 속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생태를 연구하는 해티 바르트론 브룩스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삼각주에 서식하는 얼룩말무리에 GSP 송신기를 달고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는데요. 6개월 만에 성신기의데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보추하나를 출발한 얼룩말부리는 나라의 절반에 달하는 그를 횡단하여 소금으로 덮인 막가디가디판으로 이동하여 푸른 풀을 뜯어먹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얼룩말들의 이주거리만 해도 약 500km가량으로 이는 전세계 포유동물들의 이주거리 중 최장거리라고 합니다. 또한 2019년 케냐 마사이 마라 국립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희귀한 물방울무늬 얼룩말이 관찰되었는데요.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9월 마사이 마라에서 야생동물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앤사니 티라가 특이한 무늬를 가진 새끼 얼룩말을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새끼 얼룩말은 다리 부분은 다른 얼룩말과 같이 줄무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몸통 전체적으로 보면 갈색 털 바탕에 흰색 털이 물방울처럼 점점이 돋아나 있는 것이 여느 얼룩말들과는 확연한 차를 보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특이한 털 패턴의 원인을 멜라니즘에서 찾고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너무 많이 생성되어 흰색보다 검은색 털이 훨씬 많아지면서 줄무늬가 아닌 물방울 무늬처럼 되었다는 거죠.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징인 오카피는 아프리카 대륙 중부의 콩고 열대우림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현재 약5천마리 정도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멸종위기종입니다. 기린과의 동물이지만 기린보다는 훨씬 키가 작고 다리의 무늬만 보면 얼룩말과 비슷해 보이는 오카피는 그 신비로운 외모 덕분에 오랫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오카피의 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전 세계에서 자신의 귀를 핥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명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열대오림 깊숙한 곳에서만 서식하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 덕분에 20세기가 되어서야 그 존재가 드러났는데요. 생소한 동물이지만 콩고에서는 상징과도 같은 동물로 콩고의 50프랑 지폐에도 등장하며 콩고에서 생산된 상품 포장지나 로고로 흔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콩고 내 정치적 분쟁과 무분별한 개관과 벌채로 인해 오카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전 세계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봉고는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영양의 일종으로 아프리카 산림 영양이라고도 하는데요. 살림에 사는 영양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크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봉고 시리즈가 이 동물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설이 있기도 합니다. 순하게 생긴 다른 영양과는 달리 봉고는 길고 단단해 보이는 뿔이 있는데요. 몸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젓갈색을 띠며 등과 옆구리, 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10개에서 많게는 15개의 선명한 흰색의 세로줄무늬가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밀림정글에서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원래 봉고는 중부 케냐 고지대에서만 서식한 동물이었는데 인간들의 밀렵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잿빛 왕관 두루미 혹은 회색한 두루미라 불리는 새는 거대한 두루미의 일종으로 아프리카 사마나 지역, 특히 우간다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높이 약 1m, 무게는 3.5kg 정도이며 날개를 활짝 펼치면 2m 크기가 되는 잿빛 왕관 두루미는 깃털의 색이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고 있으며 이름대로 정수리 부분에 황금색을 띤 밤송이 모양의 아주 멋진 깃털 장식이 있습니다. 케냐의 강과 호수 근처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며 이동을 하지 않는 정주성 조류 중 하나입니다. 회색한 두루미는 번식기가 되면 특유의 긴 다리와 날개를 이용한 구애의 춤을 추는 걸로 유명한데요. 잿빛 왕관 두루미는 우간다의 국조이자 민족의 상징으로 현재 우간다의 국기는 물론 대통령기와 국장에서도 모두 이 두루미 형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 짐바 브웨의 마토코 국립공원 만큼 코뿔소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장소도 드물다고 합니다. 코뿔소는 한때 짐바부에 일대에서 가장 개체 수가 많은 야생동물이었지만 뿔을 노린 밀렵분들로 인해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지금은 어느 국립공원에서도 자주 볼수 없는 희귀한 동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검은 코뿔소는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바나 지대에 많이 서식했었으나 밀렵에 의해 2006년 서부 검은 코뿔소는 완전히 멸종되었고 현재도 짐바브웨의 일대에서 약 3,500 마리 정도만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검은 코뿔소의 피부색은 사실 검은색보다는 암은색에 가까우며 흰 코뿔소와의 구분을 위해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코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한 반면 시각이 좋지 않아 작은 소리도 앞뒤 가리지 않고 상대에게 돌진하여 뿔로 들이받는 코뿔소의 이미지는 대부분 검은코뿔소의 습성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독한 동물로 무리생활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단독으로 생활하며 야생에서는 천적이 거의 없으나 인간의 무분별한 미력과 밀거래로 인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동물의 왕국의 단골 철행지이자 영화 마라톤의 주인공인 초원이가 얼룩말과 함께 뛰어놀던 그곳 바로 세렝게티 초원입니다. 약 3,400만 년전 형성된 세렝게티 대평원은 화산재가 대초원에 쌓이면서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나무는 살지 못하고 풀이나 작은 나무만 자라는 사바나 초원이 되었습니다. 198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한국의 충청북도 두배 정도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입니다. 2016년 미국의 여행잡지 US뉴스 트래블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국립공원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30만마리의 톰슨가젤, 그랜드가젤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초식동물이 세렝게티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으며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1만마리의 표범, 3,500마리의 하이에나, 300마리의 치타 등이 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150만 마리가 넘는 누 무리인데요. 누는 얼룩말, 기린, 하마와 함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초식동물로 남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데 가장 유명한 서식지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건기와 우기를 기점으로 먹이를 찾아 대이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누는 평소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다가 이동하는 시기에는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나 수만 마리에 이르는데요. 사렌계티 초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눈떼의 영향이 큽니다. 거대한 규모의 눈떼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드 넓은 초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은 각 국가를 상징하여 국기나 화폐에 등장하기도 하며 혹은 주요한 관광 효자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여러 야생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